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있죠 가요? 오리 백백 명아리 손톱이 근질근질하군 도움이 필요한가요? 손톱이 근질근질하거든. 신속하고 빠르게 이동하겠대. 물아뜯어지며 신속하고 빠르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 무슨 일입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겠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우.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손톱이 근질근질하군 손톱이 근질근질하군 도움이 필요한가요? 다친 사람 있나요? 리요한가요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음, 무슨 일입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손톱이 견질 m 질하라군톱이 a 질 i 질하군 n 톱이 o 질 s 질하군 도움이 필요한가요? I'm a dirty. Santa, be good. i 이런 d i 는 아무것도 a d 아 r t y I'm a dirty. I'm a dirty. 사람 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람 있나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내 표적은 어디 있지?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도움이 필요한가요? 어리 백백! 여아리 삐약삐약! 요? 다친 사람 있나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다친 사람 있나요? 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바람> <람> 그렇게 할게요